따단따단 u 단 d 단 n n u 이거 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? 숑, 쇼. 상어지마 상어, 상어지마 어, 돼지다, 돼지, 돼 상어. 어, 어, 돼지, 돼지, 상어, 상어, 돼지, 상어, 어, 돼지, 상어, 어. 돼지. 데드들 어. <웃음> 나랑 안 놀아줘. 아, 상어 물렸어요. 아, 상어 물렸어요. 상어, <목소리> 상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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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돼지 아 코를 불렸어 아 힘들어 기껏 너무 힘들다 <웃음> 지금 내가 손뺀 뺀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상어 못살게 <웃음> 돼지는 아직 그대로 건들지도 못하면서 얘는 상어 너무 못살게 굴어 <웃음> 얘들아 상어가 무슨죄라고불쌍해 <웃음> 상어 <웃음> 상어 띠로리라 띠라 보라 얘들아 상어 살려줘 상어 불쌍해돼지이 아, 아, 아, 아, 아. 상어 상어 살려줘. 엄마 보기. 너 힘들어. 상 오늘 아장나오겠네 안녕 상어. 고마웠어. 잘 지내. 내가 줬어. 빠이빠이. 저희 보리사리를 사랑해 줘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